한명남았한명한명 남았던. 필요해.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. 무결점 플 <bamboo shoots> 1명 남았습니다. 아, 야, 골라간다. <목소리도> <눈 조심해. 목소리도> <목표> <목소리도> 의무병 처체 좋아! 가자 조심하라고 기 준비 중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내려 클 떨어졌습니다. 이런 걸왜 한다고 해라. 공격팀 승리. 맵 날린다. 조심하라고. 쉿, 차단. 충전 필요해. 의무병 재장전 저리 비켜. 조심해.